큐트 오오 쥔 큐트 큐트 카드 걸어 응? 어? 뭐야? 점수가 나와 오점수 나와 30점 어 그래? 점수 먹으면 나중에 뭐 좋아? 아니 난 100점 고기점 나왔을 때아 진짜? 허 응. 어, 테리야 어, 너아무리 무슨 일이야? 웨어? 응? 5대5야 5대5 응. 아 여기 컴퓨터치 알파벳몰하는오 응. 숟가락, 스푼, 스파이, 우주. 그럼 엄마가 이제 문제 내야 돼. 엄마. 엄마가 문제 내줘야 돼? 어. 어떻게 문제 내? 어, 한국말로 말하고, 아, 안 보이게 한다. 아. 손은 영어로? Hand. 바람은? w n d 어 모래. Sand. 분홍색. Pink. 음. 연기. Smoke. 어, 어. 뱀. 네. 은행. 네. 오, 눈. 스노. 여기 위에 있는 눈, 얼굴에 달린 눈. 아, 아이 눈, 아아 아. 배운 눈, 얼굴에 달린 눈은 어서. 아아그니까너그 물어보는 거야. 뭔지 알잖아. 눈 아니 눈. <웃음> 얼굴에 달린 눈. 아, 아이. 음. 응. 응. 연못 아 힌트 너가 거기서 S만 빼면 돼또 말한 거에서 음, 잠깐만 만 S만 스폰스라고 스포스? 했나? 응. <웃음> <웃음> 안녕 안녕 스폰고스폰드라고 했잖아 아니 카폰스라고 스폰. 어 맞아 딩동데 우주 스페이스 라이스 a n y o o n g Back. a y e u n g a n y e u n g right. a n y o o n g Meet. Meet. Right. Right. Babe. Babe. I make a cake. I do. I do. This is the life of day. <laughs> 저 모르는 거라면 왜안되 이렇게 얼버무린다 토스트 토스트 um. Why do you bake it w h y I want to make a man. meal a Meal meal <웃음> I make a meal Meal. <웃음> yeah. 노래를 하고 끝냅시다. 자야지. 아니야. 왜? 노래랑. 응. 이책 모습을 보여줘. 다들. 제발 공부 좀 그만해. <웃음> 제발 그만은 좀 공부해. 아, 공부, 공부, 공부. 공부가 제일 재밌어? 이거 조금만 5분만 하고 자. 진짜로. 안 그, 안 그. 아니. 그러면 안 되시죠, 이 사장님. 엄마랑. 아직 놀 때야. 너 공부할 때가 아니야. 아니넌 이제 뛰어 놀아야 되는 나이야 아직. 아니 어디 응. 다섯 살이 벌써 공부를 하려고. 정이리 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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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부는 하면 할수록 너무 재미있다. <웃음> 눈을 비비고 책을 들었다. 안녕 안녕 안녕 그리고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역시나 테리는 오늘도 까불었다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네. <웃음>